같죠 일단은 약간 내가 탄 B <웃음> 모자이크 모자이크 <웃음> 내가 탄 B 시야야. 요즘에 같아. 이 핑크 색깔 이거 안 팔거든요. <웃음> 이거. 다 검정색이거든요 아, 저희. 뭐? 저의 핸드크림 이거는 준이가 생일 선물로 준 핸드크림이야. 아준 이거 줬어. 이거는 바디미스트 무슨 향이에요? 이거는 오이향 아니. <웃음> 별거 없어요. <웃음> 어, 몇살 때인가요? 이거 딱 민증 찍을 때. 2 년인가요? 2년, 2년 차. 2년 차. 오, 대박! 뼈랑 아아아 있어요 언 뭔데? 바로. <웃음> 어? <웃음> 마트마버십 하고 있어요? <웃음> 나도 있는데, 어, 진짜. 진짜요? 있어. 대박. <웃음> 어해눈 근데 네. 입 많아? 근데 이거는 한번도 사용을 안했어요 <웃음> 어? 여기 용분이야 근데 종게에금 말을 <웃음> 있었어야지 나중에 <웃음> 아, 네, 나중에 에어팟 이거 너무 귀엽다 이 백설문주에요 어. 백설문좋아고보이지나요 <웃음> 어, 이거는 솔직히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아야다 해야 돼 <웃음> 가방에 들어있는 거다 해야 돼 진짜 놀리시면 안 돼요 저의 머리를 빈 곳을 채워주는 <웃음> 저의 에어팟 <태아픔. 웃음> 이거 이름 제 헤어 팡팡인가? 네, 이거 팡팡이에요. 팡팡 헤어 섀도우. 끝이에요. <웃음> 우리 저는 파우치가 없거든요. 이거 파우치는 어, 파우치 파우치 아니에요? 파우치. 아, 이 다. 드디어 저희의 샤리가 왔네요. 다원팀 비뇨 다원의 가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커버나 여기 커버. 커버 항상 지금 맨날 달고 다니잖아 여기 가방은? 흰색도 있어요. 베이지색. 아, 네. 베이지색 가방도 네. 똑같은 걸로 있습니다. 열이랑 다르게 지갑이 없어요. 아니 지갑을 항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지드폰. 아그 사이에 이름을 지었어 지드폰. <웃음> 일단 1번 지갑 뭐 여자분들은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음. 무난한 쿠션 열이랑은 다르게 저는 이제 얼마 안된니다 저희 멤버들은 다이 브랜드의 비슷을 사용하고 탈색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 비슷에 걸리지 않는 모발일모바아 저도 홍보요 근데 이거 좋은거 인정, 인정 가지고 다니는 충전기 응. 충 충전기. 응. 이름표가 이렇게 있어요 어, 제가 애들 핸드폰에 아. 붙여놨는데, 케이스를 바꿨네요 케이스. 어. <웃음> 주윤이랑 이쯤에서 공부하는 커플 케이스. <웃음> 아 이거 내가 내, 내, 내 이거 오늘 내가 주인거 아니었어? 오늘 내건 아니었어? 에어팟. 아 귀여운 음악인들의 필수품이죠. 에어팟. 나 사실 눈이 좀안 좋아가지고 넘어갔어요. <웃음> 난시용. 난시가 심해서 잘안 보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웃음> 아, 띠로리라 <웃음> 친구 친한 친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왜 위가 저고요 시안이? 가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베어스 저희끼리 셋이서 이 캐릭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갑을 이어가면서 시중에 없기 때문에 아, 여권을, 여권을, <웃음> 여권을 여권을 들고 다니면 이것도 더무래걸지이또 여권 지갑은 또 누가 자꾸 고 소개해달라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제가요. 아유. 제가 선물해줬어요. 시연이가 아, 내가 사는 잖아다 했거든 너 언니야, 너 자기야, 기야뭐더 <웃음> 있을 것 같지만 없어 <웃음> 아무래도 저는 한명더 공개를 하는 게 재미있지 않아요 그죠? 보짐을 어!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러면, 아! 그리고 나니 가방. <웃음> 이거 사실 가방 속에 가방이지? <웃음> 언니 언니가 선물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랑 다음 언니 은이 셋이 커플. 커피를... <웃음> 어, 저이 커플링. 커피를... 이건 다 같은 공통 점이래요 알았어요. 지가 언니가 선물해 주신 오개 네. 도라지 동의 <웃음> 목을 쓰리기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대표님이 주신 홍삼 스틱. <웃음> <웃음> 저희가 아무래도 다이가 <웃음> 맞아. 안들줄 거예요. 응. 우선 여분 옷 맞네요. 칫솔. 네? 뭐, 이거는요. 여기 가봐. 아니요. 아, 저는 저는 양말 들고 다녀요. 양말요아 <웃음> 이거 약간 T M i 인데 진짜 빨래를 맨날 해요. 아, 진짜로. 진짜로 깔끔한 친구들. 양파. 저도 이거 주요한커플이친야 <웃음> 약간 금방 좋았겠지만 바로 뭐예요? 마스크 케이스 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잠시만 마스크 케이스가 있어요 <웃음> 화장실 낱개는 <웃음> 거에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아, 여러분 아, 이거 완전 꿀팁이래요 이거 마스크 케이스가 있대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홍삼이 몇 개야 아, 잠시만 아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몸을 <웃음> 그렇게 제, 자기 몸을 그렇게 챙겨요 이거게 보세요 저는 데일랜드고요 그리고 매니퍼 그리고 이콘 눈물 그리고 이중이랑은 아이폰 혹시나 혹시 뭐를 상황을 대비해서 들고 다니는데 쓸 일이 없어. 한 6개월째 가방에 있는 짱. 야, 지구 젤리. 야 지구 젤리. 요즘 유행하는 지구 젤리? 가방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는 젤리가 없어. 이 가방에 달아요. 쇼핑백을 하나 두드러. 왜지? 아, 뭔지 옷. 어. 자주 옷을 좀 갈아입고, 자주 양말을 갈아신고, 자주 치카치카를 하고. 이제 저랑 연리 자주 옷도 안 갈아입고. <웃음> 시카치카도 안 하고. 다 이층에 있잖아요. 나 공개 안 했어요. 나. 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네요 저요? 저요. 아 언니요? <웃음> 아뭐 어, 없는데? 가방 쇼. 없... 끝. 준비가 <웃음> 안된 멤버들은 더 재밌는 가방을 서프라이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 저만 남았다. 준지의 지구젤리 A S M 한 개봉 <웃음> 아고지고지구가가아니에요지니 가니 가니 쥐고 가